배를 뒤로 넣지 않고 앞으로 밀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명상할 때 호흡이랑 아나운서처럼 말할 때 호흡이랑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 호흡은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? 알려드릴게요 민지적 시점 우리가 명상에서는 내 안에 있는 호흡을 비워버리는 거를 강조를 하셔요 하지만 말할 때는 조금 달라요 말을 할때 호흡을 배를 뒤로 홀쭉하게 밀면서 호흡을 다 뱉어버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목이 금방 쉬고요 나중에 오래오래 말할 수가 없어요 호흡이 없는 상태니까 소리를 만들어낼 음파를 만들어낼 공기가 없겠죠 재료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 목을 쥐어짜서 아 말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소리를 만들려면 호흡이 충분히 계속 충전된 상태여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덜 내보낸다고 생각하시고 또 배도 채울 때도 바깥으로 그리고 말할 때도 바깥으로 미는 힘을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놓으시면 돼요 아 물론 놔도 돼요 나중에 <웃음> 유지를 해 주셔야 소리에 알맹이가 단단하고 밀도 있는 소리가 납니다 그 복압이 유지가 되는 거죠 복압 예를 들어서 마신다 그 다음에 찔러도 안 들어갈 정도로 미는 힘을 밀는 힘 미는 힘을 유지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배꼽 밑에는 단단하게 밀면서 위에부터 조금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호흡이 말로 나가긴 나가니까 위에서부터 조금씩 호흡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문장 끝나자마자 다시 확 채워서 다시 이렇게 채워지게 여기는 계속 유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꿀렁꿀렁 꿀렁 꿀렁, 꿀렁, 꿀렁, 꿀렁, 꿀렁, 꿀렁. 이거를 준비했다가 꿀 하는 거를 유지해주라고 했거든요. 그게 배심이에요. 대신에 막 몸이 힘들 정도로 주라는 건 아니에요. 평상시에 연습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연습을 해볼 수 있고, 정말 중요한 실전에서는 이거는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구독할 시점! 그래서 연습할 때도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소리에 좀 힘을 실어서 말하는 연습 뉴스 원고를 하나를 딱 펴보세요 밖으로 한 글자씩 밀면서 보갑을 실어서 하는 연습법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? 배에 손을 대보고 밖으로 밀면서 하는 거예요 삼, 성, 바, 이, 오, 가, 화, 이, 자, 백, 신 을. 뭔지 아시겠나요? 이게 내 배라면, 삼, 성, 바, 이, 오, 가. 이어서, 삼성바이오가 화이자 백신을 위탁 생산합니다. 이게 이제 배심이겠죠? 삼성바이오가 화이자 백신을 위탁 생산합니다. 제가 배를 뒤로 넣지 않고 앞으로 밀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. 공명, 그 공명 울림은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정말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쓸수 있거든요. 공명을 줄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.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배를 바깥으로 미는 힘을 쓰는 것이라는 거 알아주세요. 오히려 반대로 배를 등쪽으로 막 홀쭉이로 만들고 있다면 안 돼요. 빵빵이 상태 유지하면서 말해줘야 돼요. 아시겠죠? 약속! 자 그럼 저는 약속이 있어서 가볼게요 구독할 시점 뭐, 행경막이 있고 바깥으로 미는 힘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말을 해주는 게 좋고요 또 호흡이 나가면 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가서 대신 여기 힘은 계속 유지 어렵다잉 민지적 시점 좋아요 시점